우리가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증을 하는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된다 최저임금 낮아도 일할 사람 많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다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한다 인문학은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청약 못 만들어봤다 상식과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준비가 안 돼있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후보의 우리 사회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떠들 수 있는 자유는 이 나라를 만든 사람 들의 덕분입니다.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? 바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의 평범한 시민들. 바로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.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시민들. 바로 그런 분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.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. 윤석열 후보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우리 국민들 위해서라도 당장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